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겉으로는 바이러스가 점점 더 다시 재발이 되는 형국인데 우리의 삶의 패턴을 세계 경제를 지금 하나님의 손에 쥐고 흔들고 계십니다. 흔들고 계세요. 같이 합시다.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 눈에 보이는 계획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같이 어울려서 잘 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합시다 일반 은총 일반 은혜 예. 또한 가지는 일반적인 은총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너무 섬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몸 안에 장기가 있고 장기보다도 더 보이지 않는 DNA가 있고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우리 몸에 있고 그것보다 더 보이지 않는 육체속에 정신이 있고 정신이 육체를 통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이 의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알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육체 안에 정신이 중요하지만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정신 감정도 알수 있지만 영혼은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없고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회복을 해야만 알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스가리아 선지자는 바벌리노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리오 왕대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학계 선지자까지 그때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갈공명이 삼국지에 보면 유비에게 책상 노릇을 하잖아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조조가 쳐들어오는데 조조하고 맞서 싸울 때는 조조는 아주 여우같이 강교한 자예요 조조 한 사람이 제갈공명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간사함이 있고요 또 유비한테는 그런 간사함이 없으니까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그 책사가 있어서 세상을 뚫어보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언제 일어날지 하늘을 기울을 보면서 많은, 필적할 만한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그이 삼국지 그 삼나라가, 오나라, 촉한, 그리고 어 조나라가 이렇게 그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같은 동시대 선지자지만 어떤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가르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감동을 부르러 줄수 있는 로고스 말씀으로 감동을 주는 종도 있었어요 그런 종이 있고요 같은 동시대인데 어떤 종은 하나님의 개시와 묵시와 환상을 쫙 열어줘서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소위 영안이 열어줘서 개시와 환상과 묵시와 은사와 말씀과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천지야도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이 같은 동시대에 수많은 종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지만 환상과 꿈과 개시와 은사로도 다 풀어주시는 그런 능력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의 답답함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과 능력으로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묵시라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계시록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성전에 엎드리는 종들을 통해서 게시가 막 주어지고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은 그 종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 게시나 묵시가 막열어지고 환상도 열어지고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헛다리 영성도 있었어요 헛다리 용성. 말씀은 말씀인데 푸는 사람의 방식이 다르게 푸는 거예요. 개시는 개시인데 개시로 시작했다가 본인의 용성이 떨어지면계 개시가 중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헛다리 용성이 되는 거예요. 용성은 용성인데 하나님이 이럴까 저럴까 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헛다리 용성이 되고 사입이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예언자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합시다 끝없이 영으로 살아야 한다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끝없이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네. 자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돼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에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함께 선지자 또 에스라 선지자 이런 선지자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로 그때는 우리하고 다른 게 로고스는 로고스인데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이 있는 로고스예요 그냥 자기가 말씀 연구해서 하는 외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감동하고 사인을 내서 하나님의 감동과 그러니까 레마가 들어가 있는 로고스의 능력이 선지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외칠 때 백성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레마가 좀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스가랴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나중에 계시가 열어지고 천사가 마귀가 어떻게 타락하는 과정을 적나라게다 보고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레마와 로고스가 같이 파고들면서 사람의 영혼을 뒤집어 놓습니다 어, 전에도 이, 이런 그 메시지를 예, 전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겉으로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가 있고 예지력도 있어야 되고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도 있어야 되고 영적 감각도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나 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방관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기가 있어야 돼 영적 동기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정권 잡은 자들 나라들을 위해서 숙제를 내주잖아요 숙제 숙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풀어봐. 너희 나라에 지금 재앙이 일어나는데 세계 재앙이 번지고 있는데 너희 나라에 홍수와 태풍이 허리케인이 쓸어버리는데 전염병이 확 번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무슨 원인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니 세상 나라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 나라가 이런 상태에 수만 명이 이렇게 죽어 나자빠지는데너 골프 치러 다녀? 내 헬기 타고 돌아다녀 사람들 그래도 막 죽여 포갑 정체를 해 정치인들이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뭘까 왜 하나님이 내 가지고 있는 환경을 흔들어 대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 가족 내 자녀 내 질병 왜 갑자기 이런 질병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고 숙제라니까요 숙제를 내주는 분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잖아요 선생님은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는데 사제 쓴다지형 골라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관식 답을 내길 원해요 지금 이런 꼴이 진행되고 있는데 너희, 너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사역 중간쯤 되어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까 쉽게 할수 있는 대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신나서 제 대답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모세, 선제 중에 하나 세리왕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절대 그런 대답 가지고 만족을 못하세요. 주님은 좀더 진하고 원초적인 대답을 받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그러면 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물쭈물하지 우물쭈물. 그 대답의 질문이 핵심인 나에게 확 꽂혀서 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다 얘랑 예, 모르겠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 모르지만 그냥 직경적으로 대답해 버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사역 중간에 중간 평가를 한번 하고 싶은 거 제자들이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불러서 너희들이 동기가 만들어져서 모티브가 생겨서 나를 따라와는데 지금도 나를 따라오는 그 믿음이 아직도 유효한가 가족들 때문에 돈 때문에 뭔 환경 때문에 이거 이거 이거 저 때문에 아직도 그 신앙이 제대로 있는지 궁금하다 이 속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무슨 감정으로 대할지 궁금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은 배부를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신중을 다 해야 되세요 그래서 말 가려서 해야 되고요 생각 잘 하셔야 되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사육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인간의 수명을 늘릴 수도 있고 할렐루야 병도 고칠 수도 있고요 그 자리에서 문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이사야가 희스기야 왕에 와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미 병이 들었죠 희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낯을 벽을 향해서 막부르지면서막회귀하잖아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나가자마자 하나님 음성이 또 들려오면 다시 가거라 무화과를 친에게서 환부위에 을하라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리라 네가안 믿을지 모르지만 해가 10도를 거꾸로 그림 자가 거꾸로 가게 만들었어요 아아스의 일용표 그 표가 거꾸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야 순간적이지만 즉흥적이지만 하나님은 즉흥적인 대답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는 순간적인 회개도 중요하지만 또 오래도록 내 안에 숨어 있는 썩은 죄가 있는데 이것을 다 끄집어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도 중요. 다 내가 왜 죽었을까? 내가 왜 죽음에 왔지? 중년에 이제 좀 살만하니까 내가 왜이 모양이야? 어떨 때는 어떤 정도로는요 물질이 탈탈 다 털리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한 개인적인 매뉴얼이 다 있어요.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높이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게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살게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다루신다니까요. 우리 기질이나 성향이나 색깔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어떤 메뉴를 정해서 어떻게 다가올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이 합시다 주님께서 내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내 중심을 하셔요. 내 중심 안에 핵심이 주님인지, 물질인지, 환경인지, 남잔지, 여잔지, 자식인지, 부모님이 이제 다 하신다니. 그래서 다, 털어버려. 다 털어버려요. 다 털어버려요. 다 털게 하셔요. 생각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들이 정리가 안되면 하나님은 또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감동하셨어요. 바이오나 시모나 내가 포기했다. 이것을 알게 하는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거야. 할렐루야. 자, 성경에 뿐만 아니고, TV나 영화나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 그런 것들이 각본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각본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에게도 역시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무리에게 고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가 지르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이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네 귀에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원인은 그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먹이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지만 실제 내 안에서는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의 모습인가요 내 입에서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과 상관하는 말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왕 짜증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질문을 숙제를 던지는데 결국에는 내가 풀어야 되는 거야 내가 풀어야 돼 그래서 이런 대답도 나올 것이고 저런 대답도 나올 것이고 선생이 볼 때는 학생들이 막 정답이 나오지만 정답을 푸는 과정에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니까요. 다양한 식계 등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소위 장막을 장막의 내막을 내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살짝 살짝 들춰서 하나님의 기시방에 들어가면. 천국에 은사의 방도 있고 계시의 방도 있고 미래의 방도 있는데 불새의 책에는 그런 내용을 사실 잘안 썼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미래를 다 통달한 것도 아니고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하고 비밀의 방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요 앞으로 되질 일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은 책에 기록하지 말라고 했어요 원래 사실 불세례 책도 어, 책한권 나올 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1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준비하는 단계가 정말 불세례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희 교회 안에 가족 외에 누구에게도 발사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평일날 매일매일 만나는 가족들이 있는데 개척교회 하는 형님도 있고 주변에 있고 응? 매일 만나서 서로 없는 사람들끼리 같이 밥도 먹고 된장도 먹고 서로 만나서 오늘은 이집 네 가고 내일은 저집 가고 서로 막이랬단 말이에요 아,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하냐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냐 어떻게 해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 더 잘하자 그러니까 내가 강대상에서 성경 보고 있으면 새벽 밤새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형님이 새벽에 찾아와요 예, 잠을 못자 기초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요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잠자는 것이 이해가 잘 안돼 꼭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잠이 오냐 몸이 아프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잠 안오면 가서 기도하고 우울증이 생기면 가서 기도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기도하고 열받으면 기도하고 속상하면 기도하고 부부싸움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가난하면 그럴 때아멘 크게 나가요 부부싸움 할때 <웃음> 결정질때 아멘 크게 해버리네 가난할 때 속상할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결혼 못할 때, 시집 못갈 때, 장가 못갈때 그럴 때 어떻게 해?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다풀어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병 걸려도 성전에서 사모님도 죽을 병 걸려니까 성전에서 풀잖아요 성전에서 풀어요 어떻게든 울어야 돼 어떻게든 같이 합시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울어야 한다 울어야 살아요 울어야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스가랴 선지자나 요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전이에 갇혀서 살지 않으신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했지만 나만 성전에 갇혀있지 않는다 너희들이 성전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성전에서 나와서는 개판으로 살거든 하나님의 생각은 거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메뉴얼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하시는 거에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제사장의 나라 영적인 선지자의 나라로 내가 삼으려고 한다 껍데기는 눈에 보이는 것은 너희들이 전쟁에 끌려가고 17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이 다 파괴됐지만 너희들은 세계적인 선발대의 요원이다 할렐루야 군대로 치면 전쟁이 벌어졌다 적지로 뚫고 들어가서 선발대에 가서 다부셔버리는거야 죽음을 갖고 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 계획이 잘 안돼요 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눈에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하나님의 각 본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정하신다니까요. 너는 이 역할, 너는 이런 역할, 이런 역할, 이런 역할 각 나라마다. 그래서 기시를 통해서 살짝 살짝 살짝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장막을 걷어서 내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얻어 맞고 나서야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 간단해요 너희들 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날 때인데 에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에루살렘 할렐루야 에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왔어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 너희들의 젊음 너희들의 돈 자식 가족 또 어떤 지위 권력 어? 그런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진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음.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어? 너희들이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것인데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땅 끝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스가리아가 바벨론에서 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에 너무 너무 힘들어서 15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다가 재건축을 다 방치했어요 그래서 학계선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이 아직 안 돌아왔어. 바벨론에 있을 때가 좋았어. 출입국에 있을 때, 배국에서 고기 굽는 가마 곁에서 고기를 실컷 물어서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그것처럼 바벨론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바벨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리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봉사를 하지만 인간적은 열심히 인간적인 열심히 인간적인 열심은 오래가지 않는다 네.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해야 끝까지가 오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이거 한번 할게요 제가 한번 할게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성도들이 와서 은혜를 받아요 다른 교회 성도도 와서 은혜 받고 어찌됐든 외부에서 오든 안오든 개척 초기부터 열심히 열심히 설교했어요 근데 이제 어 밤에 어떤 집사가 왔는데 복사네 우리 자식이 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자식이 나를 팝니다 예? 자식이 엄마를 때려? 이런 우라질 피가 거꾸로 확 속은 내가 가서 죽여버릴게. 허구한 날짜식은 판판히 놀고, 엄마는 일을 하는데 몸이 약해, 일할 게 없으니까, 밤마다 술집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그림, 야한 그림 있잖아요. 그것을 차에다 꽂고 다녀. 차에다 꽂고, 주머니 뒤에, 뒤에 뭐 배낭이다. 뭐. 막, 매천 개된것 같아요. 그걸 매일 밤 꽂고 다녀. 그런 알바를 해요. 그러면 또, 어떤 데는 막그 길바닥에 막 잔뜩 또 버려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교에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주님이 이제 그 사명교였을 때니까. 우리교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음란에 대해서 처절하게 설교를 듣고, 또 회개하고,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정난하게 아니까, 이게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것밖에 할 건데 이걸 꼭안 하면 안 돼요 집사님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남자들이 이, 이 그림을 보고 얼마나 음란형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버려버리세요 그분이 결단할 때까지 이걸 그대로 교회, 교회에 메가지고 배낭에다 메고 이걸 한 무대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근데 또 이제 그, 저기 뭐야, 저, 그 그림들을, 이상한 그림들을 차에다 꼽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일당을 줘야 되는데, 그, 이 일을 맡기는 사람 또그 여자를,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집사님을 찾아다니면서 제대로 꼽는지 그것도또확인안되네 또. 또. 그래, 나중에 이번 집사님 차라리 힘들지만 다른 일을 한번 해보세요. 신문도 돌려보고 뭐또 돌려보고 결국에는 그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러다가 한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끈이 떨어져가지고 죽지 못하고 저 강원도 삼척에서 외양선언으로 한몇년 가서 자기 동그한미한 돈을 따박따박 다 보태주고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간다 그래서 한몇 천만 원 모아 놓은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여자가 방을 빼고 돈을 다 해서 또 도망가 뻔해서 그래서 그날로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살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무조건 가자 걸어서 걸어서 걸어서, 걸어서. 어떻게 오다 보니 인천까지 왔어요 인천까지 와 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쓰레기를 뒤지게 되고 그야말로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교회가 다문 잠겼는데 우리 교회만 문 열어 놓고 밤에 막 기도하니까 교회 와서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걔를 만나서 야너내말 들을래? 예 목사님 목사님 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듣겠어 그래 내가 너를 말이야 자 돈을 잘 벌게 되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1 1쪽 감사한금은 잘하지만, 나머지는 통장 내가 잘적으해 주고 용돈 얼마 저 해줄게. 너 직장 다니고.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됐어 열심히 사모님이 밥을 해서 뜨거운 밥을, 그도한 달에 그 쌀두 풀에 나온 걸 가지고, 우리 가족 넷이서 먹는데, 아,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 여자 집사 그 이상한 그림 돌리는 게 여자 집사도 자주 와서 먹고 그 청년은 교회에서 맨날 먹고 살며 또 배가 또 이렇게 남산만한 청년이 하나 왔는데 얘가 암 환자야 암 환자인데 얘도 노숙자 생활하다가 또 어떻게 또 연결이 돼가또그또 그또 이제 아희영이가또 오고 그래가지고 이 장장군이 세 명이 늘어가지고 밥을 먹어대기 시작하는데 아 우리가 한달 먹고도 쌀이 좀 남았는데 열흘 되니까 떨어져 버린 거야 쌀이 와.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나가만 마음이 전전긍긍하는 거야 전전긍 그래도 뭐 주님의 목사 시겠지야 많이 먹어라 예 많이 먹어라 그러면 두 그릇을 먹어버려요 한 그릇을 먹는데 고봉으로 이렇게 먹는데 한번 먹는데 두 그릇을 고봉으로 먹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 쌀이 없어요 어떡해요 살이 없어요 우리 2000, 2003년 2004년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짠 뚝뚝 굶는 소리가 나 <웃음> 그래 기도해야지 걱정하지마 하나님 뭐이겨참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무능해 나같은 남편 만나면 골치 아파요 근데 또 희한한 것은 쌀이 떨어졌어요 쌀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서로 원망해 본적 없어요 사모님이나 나는 쌀이 떨어졌다 할렐루야 근데 어, 그날 어떤 정신이 돈 사람이 머리에 지푸라기처럼 막 머리카락에 탁 옷도 다 찢어진 옷 입고 왔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새벽기도 그날은 철회하기도 하고 새벽기도 또 해요 딱 앉아 있어야죠 전라도 사투리야 어메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다니네 교회 올 때는 정신이 재정신이 돌아오나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강대상에 말하죠 아따 목사님 고향이 어디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 하면 아나 전라도인데요? 이래요 고향이 어디요경상도나에얼 언론도 바꿔요 어디요? 서산이요? 고양이, 어디래요? 정선이래요? 얼른 바꿔요. 정선 손들어 보세요? 없네. 근데, 아타 목사님, 나 기도 좀 받으려고 왔어요. 네. 머리에 막 나뭇잎도 있고, 핀을 <웃음> 찔렀는데, 껌 같은 것도 막 붙어있고, 손이 오글거려요. 그럼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손이 오을 구린다는 것을 주님이 보면 심판하시니까 무슨 기도해 드릴까요 옥사님 내가 헌금 봉투 가져가 왔어요 헌금 봉투를 하나 딱 내밀고 이분이 기도를 받아요 고향이 순천이라니까 어메 나도 순천인데 나 순천 매산, 매산고도 아까 나왔어요. 그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하, 아, 그러시냐고. 내가 쑥, 잘합니다. 와, 엄마, 반갑소. 기도 좀해주시요 기도를, 주님. 행색을 보니까 노수차 같아요. 근처에서 몇번 봤는데, 돌았어, 머리가. 대낮에, 베개 끌어안고, 하고, 머리가 다 풀어져서 지푸라기입고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막 하고 오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근데 새벽에 가끔씩 우리 교회 오면 정신이, 정신 돌아오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헌금을 놓고 기도해 줬어요. 주님, 이분을 축복해 주시고, 영적 회복 있게 해없었어 그래서 갔어요. 사모님 와서, 사모님. 이풍투 보니까 7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70만 원 들어오면 그게 쌀두 푸대 가지고 한 달을 사는데 3천 원, 4천 원, 천 원, 3천 원 이런 거 가지고 한달 우리가 버티는데 세상에 70만 원, 60만 원, 에 70만 원이 들어오니 어떻게 겠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게 왜 이렇게 거지같은 사람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또 경험이 되고 또 체험이 되는 거야. 그럼 또 울어. 강대성과 같이 앉아서 울어. 사람 절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숨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이제 잘 양육을 해서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계시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가 임하니까 몸이 뜨거우면서 막 하는데 이게 얼마 못 가는 거야 이게 얼마 못가 너무너무 안타까워 속상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심판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사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지만 교회 다닌 사람도 걸리긴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회귀하고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주님의 일에 내가 불평을 했든지 감사했든지 간에 이걸 깨달아서 우리가 회귀하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분해서 울든지 억울해서 울든지 속상해서 울든지 누가 나를 욕을 해서 울든지 내가 누구를 저주해서 지금 생각나서 깨닫아서 울든지 이 나라가 울고 기도해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울어야 되겠구나 스카레 선지가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천대만 대까지 유전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이죄가 우리까지 유전이 됐잖아요 예, 가짜비다 죄는 유전이 된다 음. 그런데 이 유전된 죄를 예수님이 끊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예. 저주는 대물림이 된다 그런데 음. 이것이 저주가 반드시 대물림이 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저주를 끊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끊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는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끊어버렸으니까 예. 죄가 대물림되지 않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끊어버리셨으니까 음. 다만 대물림되는 것이 좀 있어요 뭐냐? 욕하는 거 분노 혈기,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 이건 대물림이 돼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자식이 보는 앞에서 욕하고, 조주하고, 화내고, 두들겨 패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자식을 보는 데왜 하잖아요. 신세한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부모를 원망한다. 이웃에 대해서 원망한다. 원망하고 부패하게 하면 그것이 자식에게 대물린 된다니까요 왜?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양육이 되잖아요 모든 말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안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정말 저주하지 않으세요 전한 말을 하라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 싸우고 그래도 나중에는 다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가 막히고 뭐가 막혀 막히고 막혀 막혀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가 혓바닥으로 실수를 많이 해요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많이 치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의 영향을 통해서 받는 거야 아이들이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대물림이 되지 않고, 저주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거든요. 성장하면서 늙어가잖아요. 근데 나쁜 것이 유전되는 게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 모시고 무엇이 잘된 것인지 부모가 자식들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조상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전이가 되어서, 그대로 대물림이 되는거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열쇠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쪽 선자들이 그들에게 외친 말씀도, 근데 지금 너희들도, 너희 선조들도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물론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안 믿은 사람이 너무 많은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눈을 열어서, 지금 현재 이걸 보여주시는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더 이상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세계를 향해서 성립을 쏟아보실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에루살렘, 에루살렘 우리가 성전을 짓자 하나님 여기에만 계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같이 합시다. 날마다 변해야 한다. 말도 변해야 한다. 생각과 감정도 변해야 한다. 하나님은 성전의 화려함이 도치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멋있게 치장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늘어뜨리고 멋있게 하고 있는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걸 좋아하세요 내 안에 변화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거짓 설교를 배척해야 돼요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왜 코로나 때문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느냐 교회 회복이야 이거는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하는 거예요 세계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들 경고하는 거고 성전이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 개인에게는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애꿎은 짐승이 또 죽잖아 들 풀도 아껴는데 살아있는 짐승을 막 죽이는 거야 내죄 때문에 그걸 보면서 자기 심장을 끄집어내서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도 결사적으로 해야 되고 봉사도 결사적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결사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야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내가 봉사해야 되고 이건 내가 반드시 섬겨야 되고 반드시 헌신해야 되고 내가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고 은의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끊어버릴 수 있어요. 야, 네 아버지 젊었을 때 바람 많이 났어. 야, 네 어머니 옛날에 이랬었어. 네 부모들 이랬어, 이랬어, 이랬어. 자식들 앞에서 계속 나쁜 것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 되물리면 되는 거야, 그거는. 긍정적인 말을 해도 모자라는데 자 여러분 지금 교회가 굉장히 많고 재미없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고 말로 포장 잘하는 소리에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부흥인가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선발대가 되기 원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성령의 불바다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야 됩니다 가이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가야 한다 할렐루야 어떻든 우리가 지금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 여러분 가정에 가족의 식구들이 한 사람이 먼저 가면 안울 수가 있어요 실망 안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앞으로 재건될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한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묵시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소망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깨닫게 해주시고